예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만나는 야인시대. 오늘도 이경영 전 의원 박원철 전 의원 두분 나오셨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어 저는 한달 이렇게 빨리 가는 줄은 음. 몰랐습니다. 두분 만나뵌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달후쩍 지나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 네.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웃음> 그리고 또 이제 예. 사람들을 만나는 횟수와 예. 인원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또 민원 청취도 많이 하고 있고. 아. 예, 그래서 이제 어, 제 나름대로 어그 가치관을 설명하고 음. 어, 또그 보름을 설득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인사 말씀에 많은 의미가 <웃음> 네, 지금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이 일년도덜 남으니까 <웃음> 예. 서귀포시 지역구에 우리 <웃음> 이경영 의원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데 아, 역시 큰 뜻이 이루시기를 저도 아, 기원하겠습니다. 무슨 총선을 <웃음> 염두에 두고 네.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웃음> 아니 이런 따뜻한 덕담이 <웃음> 오가는 <웃음> 박원철 의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저는 봄이잖아요. 봄이어서 네. 원래 나무도 한5 0그루 정도 심었고요. 어 그리고 저 우리 교육행정 질문 얘기해 야 되니까 <웃음> 좀 맞아요. 아 그렇게 되나요? <웃음> <네네네. 나이구를 웃음> 네네네. 네네. 해결해드리는 분들이 습니다 아, 네. 어쨌거나 네. 두 분께서도 이제 좀 바쁜 또한 달을 <웃음>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 두분 사실 제가 도정 질문, 교육행정 질문이 끝났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음. 이거 보면서 두 분이 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네. 또 현장에서 이번 네. 네. 네. 이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내용도 잘 아실 거고 또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음. 좀 궁금하기도 한데 다른 임시회 때와는 다르죠? 부담감이 화... 다를 것 같거든요, 어, 의원들이. 어, 어, 어. 확인이 다르고 도장질리는 1년에 한 음. 번, 교육 행정질리는 2년에 한번 의무화 돼 있거든요. 예. 의무화 돼 있고 요번 같은 경우가 어, 초선 의원분들이 13분이 도정 질의를 했더라고요. 예. 도정 질리를 했는데 이제는 초선이다 재선이다 구분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음. 작년 7월에 취임한 이후로 업무보고도 했고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아, 예. 어, 예산심사도 했고 올 초에 조직개편도 지켜봤고 또한 원래 업무보고도 했기 때문에 도정현안은 어느 정도 파악했어야 맞고 했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경험치가 그런데 그런데 그만큼 쌓였으니까. 네. 그런데 아. 상당히 아쉬웠죠. 아쉬웠는데 사실 그 도지사께서는 매일 뉴스를 쏟아내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행정 체제 개편이다, 15분 도시다, 그린 수소다, 도심 항공이다, 예. 뭐 우주 우주 항공, 뭐제주의 우주를 뭐 우주 안전망, 민간 우주를 뭐 우주 산업을 산업을 육성하겠다 네.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데 도정지리는. 뭐 윤상범 맹커께서도 보셨겠지만 언론의 주목도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음. 늘 보면 지역구 얘기를 많이 하시고 아, 예, 아니면 예. 상임위에서 다뤄달 안들을 도정질이 아, 해놓고 예. 하면 도민들이 어 도지사는 계속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음. 하는 것 같은데 도 의원들은 왜 저럴까? 아니 왜 업무에 대해서 도장에서 협업할 건 협업하고 견제할 건 견제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잘안 보이네. 존재감이 떨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군요. 이경영 의원이 이게 도의원의 역량과 자질을 가장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네. 도정질문과 구육행정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지사와의 토론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 또 이제 해결 방안. 또 도연이 그 정책 사안별로 이거를 이제 또 나아가서 제도민들의 이제, 이제 민원 해결의 최적의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네. 어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고자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겠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정말, 정말 저 같은 경우도 서귀포이지만 아침 음. 어, 6시에 출근해서 그 자료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현그 그, 그 본회의장에 가서 이렇게 대응을 했었던 음. 적이 있는데 음. 상당히 신중하고 집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소좀 불미스러운 일도 생겨서 어좀뭐 이외가 좀어 과거 우리 때하고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또듣 미더라고요. 불미스러운 일이라면. 뭐좀뭐 뭐 그런 뭐언론에도 이미 발표된 바도 있었지만 예아뭐 네. 거래했던 거네 예요 거래했던 <웃음> 거네 임시의 기간 동안에 이었습니다. <웃음> 네. 예. 네. 네. 아쉽죠. 네. 그러니까 그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음. 이경영 의원님 말씀 잘 듣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그 내미트로는 도장 주문할 때. 요소시 이전에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 <웃음> 그 <얘기하는 웃음> 늘늘그 도정질리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연 1회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상반기 작년 하반기의 도정질리 모습은 어땠는지를 예,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준비를 사전에 하, 해야 되는 것이 고좀 전에 아까 이경의원 말씀처럼 어 관련 자료라든지 이건 본인이 직접 수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많이 또 찾아봐야 네. 되는 또 알아야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음> 너무 이제 뭐 지역구 민원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좀있었고그 도의원은요, 지역구를 대표성 대표하는 대표성도 있지만 제주도민 전체를 볼줄 아, 아는 그런 역량과 자질을 같이 줘야 돼요. 음,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선배 입장에서 좀 아쉬운 면들을 두 분이 총평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의원 출신인데 많이 속상해도 어, 이 얘기는 우리. 천혁 도 의원들 좀여기좀 청취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웃음> 어~ 아 도정질의에 대한 무게감 예. 어, 도의원에 갖는 무게감에 대해서 뭐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네. 어~ 몇 가지 이슈를 저희가 좀 짚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부에서는 음. 그 재외동포청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이게 예, 좀 제외 동포 재단이 제주도에 있는데 이게 청으로 승격되면서 제주도를 떠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뭐 인천이 뭐 거의 확정됐다는 이뭐 이런 얘기들도 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 발표는 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제주도에서는 이 제외 동포 재단이 떠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를 잘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리가는요. 제가 지금 지역구였었던 아 네. 맞네요. 네. 지역구였었 예. 예. 예. 에그 어,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예. 위치해 있고요. 제가 사실 처음에 도의원이 당선돼서 어 혁신도시의 유치기관이 안론기관이 국제교류재단하고 제외동포재단이었어요. 음. 그래서 당시에 서귀포시장님하고 어 제가 현역 그때 당시 도의원이 있는데 도의원하고 그다음에 담당 국장님 이분들이 예. 어그 어, 우리 그 시위 시위성으로 예. 시위성으로 촉구 결의를 등을 하면서 음. 적극 교섭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온 것이 국제 교류 재단하고 재해 동포 재단이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예, 그 조건을 어떻게 달았냐면 어, 시, 토지하고 건물을 서귀포시가 전부 부담을 하고 예. 자기네가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들어오겠다 해서 음. 아니 오, 우리 국가 예산으로 들어와 이제 왜 제주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쓰느냐 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했고 예. 결국은 이제 그 지금 현재 예, 지금 예 상주하고 있는 기관이 어, 제2시, 어, 서귀포시청 제2기 어, 별관으로 쓰고 예예. 있었던 제2청사로 쓰고 있던 그 기관에 이제 들어오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상당히 그 시민들하고 공직자들하고 시장 뭐 지역구 도의는데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오도록 했던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 저도 지금 요즘 그 시위에 저 일부 참여하고 어, 유치와 관련돼서 저 응원도 하고 예예. 서명도 하고 어, 그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좋은 말씀 주시는데요. 그 그때 저도 옆에서 지켜봤어요. 예. 그 당초에 아홉 개 기관, 아홉 개 기관이 오기로 했었죠. 2005년부터 이제 그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을 해서 2019년 1차 완료가 됐는데요. 제주에는 아홉 개 기관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해외동포재단이 제일 늦게 입주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습 예. 그때 상당히 우리 의경용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노력을 해서 약속 지켜라 이렇게 했던 부분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거는 저는. 우리가 해외동포청으로 이 승격이 됐다고 해서 가야 말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은 전혀 아니라고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당시 2005년 2005년도 참여정부에서 일차로 1 5 3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지방으로 이전을하기 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완료가 됐는데 완료돼서 해외동포재단이 작년 10월에 어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서 동포청으로 승격되기에 이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면 어느 기관이든지 자기네 기관이 상급 기관이 되길 원해요. 그렇죠. 그건 원하기 때문에 해외동포재단은 예. 원래 여기 와서 해외동포청으로 승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존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 지금 350개 기관을 2차 어 지금 중앙 정부 기관을 지방 이전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되면서 하반기에. 거기하고 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아. 불러일으키거든요. 근데 예. 저는 이거는 소위 뭐위성원 의원께서도 뭐 원칙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예예. 대처 방법이 저는 잘못됐다. 그래서 서귀포 시민들이 지금 범국민 운동본부도 펼치면서 어, 어떤 분은 삭발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기에 이전하기로 한 계획 자체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게 승격했다고 해서 갈 이유는 전혀 없어요 음. 그리고 당초에 아, 이분들이 아마도 그 이주기관들이 오게 되면 그 해당 지역의 교육이나 의료나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줘서 그래서 가족까지 내려와서 예, 예. 해당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당초의 목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원조례도 제정을 하고 해서 상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지원들도 해주고 있는데 음. 제주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질 못해서 어, 어떻게 보면 주말에 주말에는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 우리가 정부 기관들이 중앙기 행정, 행정기관을 뺀 나머지의 중앙기관들이 지역에 이전하게 되는 당초의 목적대로 해외동포 재단이 청으로 승격되면 제주 위상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정치권들도 나서 고 지사께서 이건 나서야 된다. 이, 그러니까 예. 애초 취지대로 뭐 한다면은 사실 청으로 청이 되더라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말씀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구나.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실론인 것 같은데. 예. 도정지리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지역은 유치전에 힘쏟고 있는데 오지사는 내줄 생각만 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왔고 이거는 좀 그런데 오영훈 도지사의 이야기는 제외동포청이 있다고 혁신도시가 제 모습을 갖추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말 속에 어차피 지금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 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럼 다른 걸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아마 이런 생각을 되는,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그 오용훈 지사님의 사고도 일부 존중은 해요. 그러나 예. 이게 중앙정부기관을 제주도에 가져온다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일단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예. 그 가져왔으면 그 노력을 가지고 가져왔으면 그것은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음, 승격을 하더라도 음. 우리 박원철 전 의원님 말씀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혁신도시에 가보시면 지금 제대로 어, 활성화가 안돼 있어요. 예. 그럼 거기에다가 또 다른 교환까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제주도정하고 지역구 개원하고 지역구 도의원이 나서야 되는데 지역구 도의원도 오영훈 지사하고 발언 비슷하게 아. 줄 것을 줘버리자라는 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국가중앙정부기관은 한번 줘버리면 요 다시 가져올 수가 우리 제주도의 그 힘이 정치적이 그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 혁신도시를 유치할 당시에 상주기관 선정을 충분히 논의를 했거든요. 미 예, 이미 예. 결정된 것이고 논의를 해서 예산 투입하고 조직인원 다 투입을 해서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오게 된 것인데 이제 와서 편의성과 접근성만 중시하면서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 예, 예. 그러게 되면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줬다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웃음> 줬다가 그렇죠. 뺏어버리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예, 예. 이게 그 다음에 이게 그이 처음에 이제 6월 달에 결정을 할때 예, 예. 이걸 가져가는 대신에 다시는 걸 주겠다라고 조건부 제시를 하거나 서면 합의가 된게 없어요. 그렇죠. 네.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경영 의원 말씀에 저도 동의 하면서 예, 예. 지금 2차. 어, 중앙기관들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반기 예정이 되어있더라고요 네, 360개 중에 제주에선 TF팀을 구성해서 24곳을 선정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 뭐 공항공사 마사회 사실은, 1순이가한국공항공사이순이한국마 예, 예, 한국과 뭐 예. 이제 뭐 폴리텍 대 뭐부터 시작해서 하는국과한국 예. 우리가 과차에 우리가 과 한국과 한국과 한국과 한국과 한국과 한국과 한국과 한국려 한국과 한국과 한국과 어떻게 보면 제주가 정치력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예. 그 아홉 개 기관 중에 뭐 공무원연금공단이라든지 뭐 국세청 뭐 주류심판원이라든지 사실상 음. 이름만 있는 기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외동포재단이 지금 해외동, 아, 해외동포청으로 승격이 되면 예. 그나마 한 200여 명의 기능도 확대되기 때문에 200여 명의 어, 청, 차관급의 청이 예. 예. 생기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국가가 지방 간의 약속이죠. 약속이 음. 약속을 인약속 지켜라 하면 간단한 문제예요. 예, 예. 이거를 가지고 딜하겠다. 제주 정치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1순위 2순위 뭐 3순위 4순위까지 정해놔서 뭐 이제 스물네 개 기관을 뭐 유치하겠다. 그거를 마치 지금 발표되는 것이나 제주도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 해외동포청 을 내주고 다른 뭐 기관을 가져올 것처럼 하는 인상을 보이는 건 저는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1단계는 예, 예. 완료됐거니. 2019년 음. 완료된 사업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사업 정상적으로 할수 있도록 제주가 그동안에 못한 못하거나 지원해준, 못 지원해준 부분들이 있었는지를 보고 거기를 보완해주면 되는 것이고 2차, 2차는 2차 나름대로의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분이 한 목소리를 내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뭐 약속도 못 받으면서 헌물만 켜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다른 유치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건 그거들을 유치를 하는 것이고 재외동포청은 여기에 남겨야지 왜 조직과 실현이 다른데요. 회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은 예. 지금 공무원 인원수에 좀 매몰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재외동포청이 인원수인데 예. 재외동포청이 인원수 조직은 약하지만 예. 예. 이게 제주를 세계에 알리는데 가장 좋은 조직 기구예요. 음. 그 사람들을 제주의 현장에 와서 제주를 실제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그러면. 제주를 세계에 알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알려진, 홍보 기관으로서 아주 좋은 체 네, 50만 명 네, 네, 그런 것을 가지고 하죠. 있는 아, 것이고요. 예. 우리 저 우리 그 도민운동본부의 강영식 위원장님이 이제 그 저도 같이 이제 시위를 했지만 예. 설명하고 있지만 상당히 이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그 서귀포에 있는 국회의원님이 양당 대표들과 합의된 부분이니 도민운동부부가 다른 정치기관을 유치하는 쪽으로 운동을 해주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어. 이제 강영식 위원장님이 단호히 거절했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 있고요. 지금 최근에 서야 이런 여론을 그의식해서인지 그럼 국회에서 이제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 시 예, 예. 어, 제주도에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태도 변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서귀포에서 뺏기지 않게 하고 음.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이라면. 마사위도 가져오고 예, 예. 공항사도 가져오고 예.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가져오고 예.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나요. 제가 볼 때도 이건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음. 아, 그래요? <웃음> 논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걸 저희가 긁어붓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이경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정치권에서 뭐그 실무대표단으로 참여했 것과 같다 여기에 예. 대해서 좀 명확히 해명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솔직해져야 돼요. 아니고 이거는 정책 수석 자격으로 참여해서 서명했다는 걸 본인이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요. 위성군 네. 의원이 접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양, 여야 양당 원내대표하고 정책그장 정책수석 삼 플러스 삼이 만나서 저희도 동포청을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는 문서에 음. 서명하고 합의했다는 설명을 위성군 국회의원으로부터 강령식위원장이 들었다르고 언론 보도가 나와 있고 강령식위원장 직접 만나 만나서 얘기 들어도 그 사실을 제가 확인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뭐 과거는 가아 그들은 오영훈 지사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도 의원도 도 의원도 해야 되는데 도 의원도 또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제가 그렇게 해서 가져왔는데 예, 예. 그 공무원들이 그래서 렇게 시민들을 도민들이 가져왔는데 이거를 줘버리고 다른 걸 가져오자 이거는 정치력이 부재입니다. 이게 알겠어요. 설레 한 가지만 예. 더 할게요. 시간 때문에 만 하는 예, 것 같은데 해회 어, 동포 재단이 해외 동포 청으로 바뀌어서 가버리면 예.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어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나 국립기상과학원이나 한국정보화진흥원이나 국세공무원교육원이나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국세상담센터라도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예. 상급기관이 된다면 이 사람들로 가겠다고 할거 아니에요. 음, 그럼 그때 다 보내줘야 네. 되는 거 나쁜 설례가 된다. 또 하나는 또 이제 36개 기관 아니 우리 24개 기관 중에 몇개 올지 모르겠지만 예. 거기도 나중에 또 이제 청으로나 승격하게 되면 우리도 가겠습니다 면 보내줘야 되는 그런 네. 안 좋은 설례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까요? 자, 시간 없다는 것 눈치 채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일부는 좀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두 분의 오랜만에 그또 단합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저도 기분 좋게 듣고 있었습니다. 아, 다들 도의원, 도정, 그리고 국회의원 다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로 일부를 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 음.